라이프에이커 자청님의 블로그를 좀 가봤어요 자청에게 사업 제안하기 노하우란 글을 보았습니다 참멋지더라고요 어, 저도 많은 마케팅 책을 읽고 저자로도 활동하지만 활용은 결코 쉽지 않거든요 네, 하지만 자청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마케팅 지식을 철저하게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장 보고 좀 소름이 돋았는데 바로 이 문장이에요 사업 제한하는 법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얻는 노하우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어,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글을 적으면서 자청님은 살짝 미소를 지으셨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사업 제한하는 법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내가 얻는 노하우라고 읽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자유는 사업 제한하는 쪽이 얻는 게 아니라 사업을 제한받는 쪽이 얻는 겁니다. 사업 제한한 내용을 받은 자청님은 당연히 분석하겠죠. 리스크 없고 수익 있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진행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클래스 101 수강생 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자청님을 도와줄 수 있겠다고 하셨는데 자청님께서는 이번에 고액의 강의비를 지불하고 만족한 팬덤 분들을 이미 확인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분들께 여러가지 유료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판매 가능할 거라 보이고요. 자청님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는데 든든한 기반이 될 분들을 재확인한 거죠. 제가 너무 비판적으로 보는 것 같죠?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척님께서 원하는 제안은 마케팅 측에서 볼수 있는 교과서적인 제안이에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인거죠. 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상대방에게 막대한 이득이 되는 제안이에요. 두번째는 상대방이 거절할 만한 이유를 미리 제거한 제안입니다. 이건 좀 제가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어, 세번째는 상대방이 거절하면 피해를 입는 제안입니다 예를 들자면 은 이거 안 하면 너는 진짜 망할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제안하는 거죠 이 중에서 자청님이 원하시는 거는 첫 번째 제안이에요 리스크는 없고 나에게는 이득만 있는 제안입니다 이런 제안이 있다면 오히려 그런 제안을 줄수 있는 사람이 갑인 거예요 그런 제안 조건이 있다면 오히려 파트너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댓글을 보시면 멋지다,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앞으로 몇 년간은 자청님에게 사업은 누워서 떡 먹기가 될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얻게 된 인지도를 100분 활용하실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청님께 비즈니스 제안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인맥도 없고 마케팅도 모르고 자본도 없을 때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파워 이거 이용해야 하거든요. 연예인을 콤보 모델로 쓰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사람들이 찾지 않은 흔한 상품이 자청님의 브랜드를 붙임으로써 수십만 원에 팔릴 수 있는 겁니다. 적당한 가격이라면 자청님이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상품을 구매할 사람들이 적어도 천명은 될 거예요. 그만큼 티켓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궁금하시죠? 유튜브 하세요. 그리고 유명해지세요. 본인의 브랜드를 쌓으세요. 그러면 가베 입장에서 비즈니스 파트너를 고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청님 그렇습니다. 자청님을 좋아하는 사람들, 자청님의 성공을 원하시는 분들, 자청님이 만들었다면 믿고 구매하실 분들은 이미 상당히 확보하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청님에게 배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케팅 지식과 심리학 지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사람을 행동하게 하는 글쓰기입니다. 세번째는 사람들을 모으는 법 네번째, 수익을 창출하는 법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섯번째는 독서를 통한 빠른 지식습득과 큐레이션 능력이에요. 여섯번째는 온라인 사업의 경험과 또 비즈니스 구조를 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일곱번째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실행력이에요. 앞으로 자청님께서 강의용으로 일반인의 무자본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면 저는 한 18차 정도 자청님의 비즈니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인터넷에 있는 요리 레시피 읽기만 한다고 그 사람이 요리사 될까요? 아니죠?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내용은 적어도 수백만원 이상의 값어치는 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